두산이부 광주센트럴 공고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런 돈에 관련된 거, 먼저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 실거주, 청약 관련된 게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조합주택을 일반 분양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여러분들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칩 채널입니다. 월룡입니다. 아, 대표님. 네. 네. 여기 질문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분양권 네. 논란은 뭐 항상 있는 거니까, 음.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조합주택 관련해서 음. 이야기가 좀 있고요. 발코니 확장비가 이게, 아, 이제 천만원 정도는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네. 이제 우리도 한 이천만원 정도 되고요. 기대 가치, 이런 것들은 음. 항상 이제 공통적인 거니까 물어봤고요. 실거주 관련해서도 꽤 많이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도보통학이 불가할 것 같다. 청약 관련해서도 미달나지 않을까. 음. 예. 광주 당에서 끝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도 미계약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영상 하나 보고 혹해서 결정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영상도 보시고, 다른 영상도 보시고요. 결국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공고, 이제 기본 정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공고 규모가 653세 됩니다. 네.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그렇죠. 네. 7 0세대 정도 되잖아요. 총 규모는. 그렇죠. 네. 지역조합 아데음 규모가 크죠. 조합원수가 음. 어, 작고 일반 공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궁금하셨던 게 이런 것 같아요. 지역조합주택 일반 분양인데 네. 괜찮냐? 어... 사실 서희가 아니라서 저는 지역조합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서희가 네. 많이 지으니까 그쵸, 서희 스타일 에, 수가. 에, 에, 에. 어, 물론 제가 이제 음. 서희 스타일 수도 갖고 있어요. 음... 예, 전세 살고 네네. 계신 분이 있는데, 네네. 인식이 아무래도 지역조합 아파트는 그 일반 음... 그 분양보다는 인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 감안을 하고 가야 되지만, 그래도 서희가 아닌 게 어디냐? 음, 내문으 되겠죠? 서희 살고 계신 분은 비아 아닙니다. 아, 실제 인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 입지가 좋으면 서희 스타일 수도 강히 음... 높아지죠. 그러니까 서희가 문제인 게 아니라, 네. 지역조합주택을 서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지역조합주택인 서희 건설은 약간 인식이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어. 대중의 인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럼 지역조합주택인데 일반분양분은 안전하냐라는 게 사실 가장 큰 걱정인데 저희 누나가 수원에서 이 아파트 일반분양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아, 네. 지역조합주택에. 예. 어. 자, 그러면 가격 지어지는 거는 일단은 뭐 그래도 꽤 안전한 편이다. 일반분양까지 네. 나왔으면. 그렇죠. 그리고 허그 보증도 받으니까요. 예, 받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음. 뭐 다른 제약도 없고요. 음. 음. 보통 이런 계약금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제이 조합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탁에서 관리하는 거고. 음.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허그의 공고가 나온 지역적 주택은 괜찮다. 네. 간단하다. 오히려 이제 네. 2014년도 이전에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어, 일반 재개발 구역인데 일반 분양이 너무 안 돼서 음. 사업비를 조다 못하니까 어~ 조합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경우는 있었어도 음. 이렇게 완판이 될 단지는 음. 전혀 자금적으로는 문제는 거의 없다 음.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조합원 모집이 네.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청약금의 공고가 뜬 단지들은 그래도 안전하다 음. 지어진다. 여러분 돈은 그래도 안전하다 음. 이런 의미입니다. 네. 저희 돈 받은 거 없어요. 왜냐하면 <웃음> 지역적 주택은 네. 이제 걱정이 많아요. 사람들이. 예. 음. 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급 일정 보면 네. 특별공급이 14일, 1순위가 15일. 여기서는 1순위 당에 마감이 될 거라서 기타지역까지는 안올 겁니다. 아 진짜요? 예. 마감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아 진짜요? 네 확실합니다. 네. 미달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확신을 가지시는 이유가? 한번 제가 준비한 표를 볼까요? 아 네. 오 표를 준비하셨군요. 네, 이 표가 작년 한해 동안 분양했던 광주 시내 청약단지입니다. 아 광주에서 한걸다 정리하신 거군요? 네. 오. 근데 이제 작년 11월부터다 보니까 네네. 그 이전은 분양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음. 이걸 보시면서 기준을 잡으셔도 돼요. 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 중에서 어, 쌍용더플레트는 광주하고 힐스테이트 네. 초월역은 네. 비규제 지역이었죠. 어 비규제? 네. 네. 네. 나머지는 다 규제지역 내 분양을 했단 말이죠. 음. 자,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어, 세대 원도 청약이 되고 전매 제한도 가능한 이 여부 때문에 달라지는 건데 두 개는 둘다 초월이라고 해도 네. 쌍용은 조금 더 역과 많이 멀고 오. 초월용은 바로 역, 역이라서 청약자 수가 이렇게 차이가 크죠. 아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차이인 거군요. 예, 그렇죠. 네. 게다가 쌍용 플래티넘은 이미 분양을 한 거를 일부, 이제, 이제, 미계학세대 남은 거를, 음... 어, 입주가 2월부터인데. 네네. 예. 근데 아... 입주를 3개월 앞으부터 분양을 한 거라서. 아, 여기 기억나요. 그쵸. 네. 조금 더 높은 분양가를 분양했죠. 어... 처음 이제 분양할 때 되게 좀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음... 분양에 안 몰려가지고. 음... 네. 그쵸. 그쵸. 네. 어, 기억이 나요. 피는 붙었지만 그피 붙은 가격에 또 분양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청약자 수가 음... 예, 아주 극소수였던 거죠. 음. 저는 어떤 기준을 삼냐면, 네. 이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2,700명하고, 네. 거의 연동이 된다고 봐요. 아, 요 정도 수준으로는 나올 것 같다? 예. 음. 또그 이유가 초월 같은 경우는 두개 단지가 당첨자 발표를 같았어서, 네네. 중복 청약자가 아니라 나눠진 거였어요. 음. 그래서 만 2,000명 정도가 실제 청약자였고요. 네. 단, 그러면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비교하면 거의 5분의 1 정도 되죠. 음... 예, 그래서 비규제지역 내 어, 전매가능하면서 어, 세대원대 청약 가능하고 일주택자 청약 가능한 지역하고는 쌍판 다르지만 네. 근데 세달 세 전에 분양했던 아이파카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예상경쟁률을 돌린다고 하면 그래도 경쟁률은 10대1 평균경쟁률 아 평균 잘기가 예. 규제지역이 네. 조정대상지역이죠 네. 예. 그러면 수요권 이전 등기까지? 네, 수요권 이전 등기까지가 전매 제한 기간 네. 그리고 거주의무도 없고, 없고. 네. 네. 그 정도 규제라고 생각했을 때 10대계 정도 네. 나올 거다 네 어, 그렇군요. 가점은 이따가 알려주실 거죠? 네, 일단 네, 이따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분양가 아까 논란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분양가는 아이파크와 거의 비등한 수준인 거고 총원력 힐스테이트랑도 비등한 수준 게 문제가 뭐냐면 네. 이 당시에도 분양가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당시에 논란가 논란 있었으면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괜찮냐? 어, 이것도 캐박인데 위치가 네. 더 좋아요. 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 어... 자 그러면 저희 호객님을 잠깐 가보죠. 아, 그렇죠. 네. 네. 네. 네. 자, 이번에 분양하는 곳 위치가 네, 여기입니다. 네. 어디랑 비교하실 거예요? 저는 경기 광주역과 연동된 구축단지와 함께 비교 첫 번째로 하고요. 아, 둘 다? 예. 네네. 그 다음에는 이 오포 쪽. 태전. 오포 쪽이랑, 예. 오... 그 다음에, 네. 아, 태전 쪽, 아, 저기 초월역 쪽. 아, 초월역 쪽까지 하면 너무 먼거 아니에요? 그래도, 음, 이 라인에 있는 분들은, 네.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동계산은 하게 마련이니까. 음. 네. 그러면 1등 단지가 광주역 네. 부분 8억 2천 찍었잖아요. 8억으로 보고. 허... 8억이구나 네, 여기도 자세히 들어보면 아, 8억대 찍은 거 있지만 음... 그래도 네, 7억대가 더 많으니까 7억으로 보고 5억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저기 오포자이 예, 디오브랑 예. 오브제 분양가였고요 아... 네, 이쪽에서 뭔가 더 확대가 되면 나오겠지만 네네. 이런 건 실거래가가 덜 찍히거나 아니면 네네. 연차가 높은 걸 수도 있어요 음... 신축을 비교할 때는 네. 7억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네, 나중에 혼자 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웃음> 네. 바로 옆에는 바로 옆에는 이제 보니까 10... 1년 정도 됐더라고요. 아, 왜? 네. 10년은 넘었어요. 예. 15년은 안 됐고. 네. 네. 그니까 이 단지들과 비교하면 사실상 크게 차이가 안 나, 안 나잖아요. 음. 저는 이게 가격보다는 20%는 더 비싸도 된다는 라 입장이라서. 신축이라서. 예, 신축이라서. 음. 굳이 현재 그냥 팔리고, 현재, 어, 새 아파트라고 하면, 어, 광주역 부근, 그 다음에 여기 이편한 세상이나 더샵 쪽, 그 다음에 이제 급지라고 봅니다. 한 6억 정도 되는 거네요. 대표님 평가하시는 지금 현재 시세는. 네. 데전 6억 5천도 충분하다고 봐요. 음... 예, 특히 초월역 쪽 부, 보면 이쪽 한라비발디 쪽과 힐스테이트인데 힐스테이트도 호가로는 8사에서 피가 1억 정도 붙었다 보니까. 아, 그거예요뭐 6억 5천 급이잖아요. 네네. 그 이거랑 이쪽이랑은 어, 사실 더 인프라 구축은 경기역세 광주 경기 광주역세권 단지 쪽이 더. 더 낫다? 음, 예. 초월력보다는그 예. 음. 다음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가 이거였었어요. 네, 예. 어, 물론 도복거리는 둘다 여기까지 힘들지만 네. 그래도 좀더 가까운 쪽은 음. 예, 이번에 센트럴 두산이브다. 음. 자 그러면 은 프리미엄은 한 1억 정도? 음, 네. 예상하시는 금액이? 네. 네. 네. 지금 못 팔지만 네, 지금 입주한다고 못 팔... 가정했을 때. 음. 자 그럼 실구매가격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음. 그럼 여기가 지금 분양가는 5억대인데 발코니 확장비가 2천만 원. 어, 예. 네. 그리고 기타 옵션까지 하면은 3천만 원 플러스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1억인가요? 어, 네. R R 기준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아 로얄동 로얄층 네. 기준으로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RR, 아 네. 예, 예. 전문가시다 보니까. <웃음> <웃음> 은어가 막. 아 예. R R 기준으로는 이제 그 정도 네. 나온다. 네. 자 그럼 실제로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웃음> 네. 얼마나 필요한가요? 얼마 필요할까요? 여기가 계약금 20%입니다. 네. 예. 그러면 5억 5천 잡고 네, 1억, 예. 1억 천 정도 필요하고, 음. 발코니 계약금도 10%겠죠? 음. 발코니 확장비 2천만 원, 옵션도 네. 한 천만 원, 이렇게 했을 때 필요 금액이? 한 1억 정도? 2천 정도, 1억, 1억 천에서 예. 네.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중도금 대출이 한 50% 나오잖아요. 네. 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50% 잡는다면 계약금만 있으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계약금 있어야 되고, 어, 6차, 6, 6회차, 6차 대출 안 나온다고 하면 10% 돈더 준비해야 되니까 네. 1억 한 6천 정도까지도 음, 필요합니다. 맥시멈이겠죠, 그 정도가? 네. 네. 자, 이제 출퇴근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이 일대가 차가 엄청 막힌답니다. 음. 예. 일찍 나와야죠, 뭐. 아, 네. <웃음> 너무 쿨하신 거 아니에요? 수원에서 서, 구로 출퇴근할 때, 네. 어, 7시 10분에 나오면 막혔고요. 네. 7시에 나가면 안 막혔어요. 아. 그게, 네. 요즘에 짤도 돌던데, 경기도 사람, 경기도민이, 네. 서 인서울 출퇴근자. 네. 10분 차이가 30분 차이로. 가 아, 아. 네, 뭐 그렇게. 그런 게 이제 밈이 또 있군요, 지 네, 그쵸. 그렇죠. 아. 약간 그런 개념으로. 어쩔 네. 수 없죠. 경기도민의 비해입니다. 음. 그럼 여기 산, 어디에 어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고려하면 좋을까요? 몬테로에 보셨죠? 네네. 지난 번에저 했잖아요. 그렇죠. 몬테로는 똑같지 않아요? 아 거의 비슷하네요. 예. 예. 몬테로가 이쯤에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예. 여기서 예, 판교를 보였고, 음... 그다음에 송파 쪽을 노리수있고 그다음에 강남 쪽과 뭐 수서 쪽과 이런 식으로 또 표기를 해놨으니까 음... 아, 너네 그냥 강남 출퇴근할 사람 청약해라 <웃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어쨌든. 뭐 하면... 네. 네. <웃음> 어쨌든. <웃음> 출퇴근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하신다, 그런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다. 예. 네. 노선은 또 생기겠지만 불편할 수 있다. 네. 불편할 수 있다. 뭐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결정하셨겠죠? 네.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 당첨 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파트입니다. 네. 단지 배치도하고 평면도로 보면서 당첨 가점과 예, 경쟁률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네. 네. 자, 먼저 단지 배치도입니다. 어 오른쪽에 북쪽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고개를 네.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야 아, 되겠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남동향, 네. 남서향으로 배치가 음 되어 있습니다 음 주제크 들어오면 이런 네. 식으로 잘 나와있죠 맘스 스테이션이 곧 있을 거고 음 놀이터, 유아 놀이터 어이 정도 음 놀이터 세개 정도면 되고 저는 그게 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큼직큼직하다 아 그래요? 네. 네. 단지 내 좀 돌아다닐 곳들이 있다. 그렇죠. 예. 700세대급인데 괜찮죠. 그리고 차도 위로 안 오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예. 음, 음, 단지 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평면도 잘 나왔어요. 크... 드레스룸 택배는... 음 보세요. 5군데. 네, 5군데. 84급으로 예. 나왔고 예. 발코니도 어, 여기 보통 그거잖아요. 주방 쪽. 그렇죠. 그... 예. 분리수거랑 이런 음, 것들. 네. 세탁기도 넣고 충분하죠. 공간 넓네요. 네. 예. 복도 펜트리는 없어도 드레스룸을 이렇게 준 거는 오히려 더 저는 음, 살을 내주고 뼈를 쳤다 이런 느낌으로. 아 <웃음> <와, 웃음> 침실 3. 알파로 아니야. 예 침실 3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2보다도 커요. 오 3보다 뭐 비슷 어, 비슷하고. 어 예. 좋네요. 그렇죠. 주방이 조금 작지 겠지만 네. 어, 여기 옵션은 있는지 별도 확인하시지만 뭐뭐 뭐 네. 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렇지 네. 그래 그럼 예. 방 하나가 완 네. 완전하게 더 예. 있는 게 낫죠. 오. 좋아요. 그렇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드레스룸도 네. 좋고. 자, 그럼 8,4B 타입. 네. 8,4B는 어,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네. 공용부가 네. 복도 엘리베이터에 막혔다 보니까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창이 없죠. 맞통풍이 안 된다. 네, 안 된다. 음... 그래서 옆창으로 발코이거 열어놓고 살건 아니니까. 음... 그렇죠. 예, 맞통풍이 안 되는 그냥 포배구조다. 음... 아쉽다고 하면은 음... 거실이 이면 개방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 좋다고 하면은 탑상형인데 음. 포베이 같은 구조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사실 괜찮은 평면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요소를 찾아보면 어 입구쪽 오. 팬트리 해놨고요. 이야. 물론 신발장은 좁아지겠지만 복도쪽 수납공간, 액자 걸고 이런 데에 이 되겠죠. 드레스룸이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그래도? 음. 네. 기억자 드레스룸도나쁘잖아 예. 네. 발코니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러모로 괜찮은 평면이다. 음. 자. 돈 받은 거 아닙니다. <웃음> <웃음> 자 여기서 그러면 네. 59, 84A, 84B 네. 예, 각각 선호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 전체 청약자가 전화 한 3,000명 정도 잡는 거고요. 그 다음 그 일반 분양수도 약 300개 정도 돼서 음... 서둘들 말씀드린 10대, 1. 10대 1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웃음> 어, 대략적으로 84A는 한 12대 1 정도 될 수도 있고 84B도 한뭐 10대 1, 9대 1, 음... 59는 한 8대 1, 7대 1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가점의 폭 차이는 어 40점대에서 50점 초반까지도 갈수 있다. 음... 자, 가점.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자, 5군은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5군은 40 후반 정도면 될것 같고요. 40 후반. 네. 네. 8, 4는요? 8, 4는 50점 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넘어야 될것 같다. 네. 음... 60점까지는 안될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이런 지역 가점 맞추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갑자기 몰릴 때가 또 있거든요. 맞아요. 네.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 그래도 고민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안 쓸래. 음. 이런 분들은 그럼 기다릴 만한 데가 있을까요? 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써라? 네. 네. 광주는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내집 마련 하실 분들은 써라. 쓰는 게 낫다. 쓰는 게 낫다. 네, 오프 쪽에 쪽 밑에 있는 것들도 패스하신 분들 고민 되셨을 텐데. 네네. 그거 패스하시고, 이렇또 패스하시면, 또뭘할 거냐. 아, 고민스럽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수고해주신 원룡이 박지민 대표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채널에도 저희가 영상을 두개 버전으로 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 채널도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도 구독 꼭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꼭꼭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re my sugar. Girl. I'm pleased as punch. Whether spiked or sparkling, you make me tipsy and.